왜냐? 아베가 일본 서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일본 서기는 뭐야? 부산 여기를 지네들이 지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못 배우면 후손들이 인물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은 아베가 일본을 망쳐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티스트가 없어진 게 뭐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일본 사람이. 그림 그린 사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들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 뮤직 음악 아니면 한국 음악 두개 만들어. 아티스트가 씨를 말렸고, 소비 수준은, 문화 소비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삼조고 가면 다 쓸어. 왜? 삼조고는 그들의 국세니까. 태양이 국기니까. 우린 거기서 돈 벌어올 거예요. 왜냐? 아베가 일본 서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일본 서기는 뭐야? 부산 여기를 지네들이 지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있나? 그데 잘못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못 배우면 후손들이 인물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은 아베가 일본을 망쳐버렸잖아요 뭐부터? 경제부터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역사를 못 배우면 은 밑에 후손들이 절해 버려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커뮤니스트 공산당이 제일 높은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8천만 명이기 때문에 8천만 명보다 세력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파은궁이 무너진 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아침에 국민체조라고 계속 진행을 했어 체조하라고 어느 날 넘는가 8천만 명이 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스탑시켰는데 멈추지가 않아 왜? 거기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바르게 살아라고 근데 공산당 간부들이 맨날 돈을 슈킹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도덕이라고 하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세력이 되니까 이들을 핍박해서 뉴욕으로 쫓아내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션은 션는 신의 음성이라고 음악 음성이라고 하는 그걸 해가지고 니트 레저스처럼 계속 한국에 공연하고 뉴욕서 공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물질적으로서 역사를 배우질 않아. 역사가 위가 있는 거야. 공산당이 위에요. 그래서 삼조어도 거기서 대륙인데 삼조어는 자기들 거라고 안 해. 앞으로 왜삼조어는 토템이에요. 토템 뭐야? 신이라고 중국에서 신이 있으면 안 돼. 시진핑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하는 것 주장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의 신정은 그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아는데 한국사를 모른다는 거야. 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의 세 가지 영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 한국사는 한국사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역사를 잡아야 돼. 삼조고부터 잡아야지 미래에 정말 존경받는 민족이 되는 거고 퍼지는 거죠. 역사가 흐물흐물해서 결과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단사학이 잘못 가르쳐도 여기 한6 70명 여기에 멤버만 정신 차리면 여기다가 하늘이 능력을 줄거 아닙니까 네. 역사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